안녕하세요. 천사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스터 유니버스의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체급은 라이테이브급입니다. 이 라이테이브급은 정말 어마무시한 선수가 출전했었죠 마이크 애슐드 선수입니다. 이 마이크 애슐드 선수는 86년도 아마추어 미스터 유니버스 때 이후 행보가 훌륭했었는데요. 87년도에 프로에 데뷔해서 디트로이트 프로전에서 1위를 했고요. 미스터 올림아에서 10위를 기록하면서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또한 90년도 시즌에는 피체고 프로에서 2위, 아이먼플에서 유위를 기록했고요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면서 프로 생활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라이테이브급에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또한명 있죠 현 IFBB 심판위원장인 파웰 플레번 선수가 출전했었습니다 이 파웰은 보디빌딩 팬들이라면 정말 친숙한 분이죠 과연 애슐리와 파웰의 대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두 선수의 대결을 만나러 도쿄 유에기 체육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 요요기 체육관입니다. 자 선수 라인업 1번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애슐리 네, 선수는 멀리서 봐도 균형미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한도 선수도 볼륨감 있는 균형미가 좋습니다. 자 좌측부터 소헬 아흐메드 미나릭 도우 애슐리 파웰슨입니다. 자 이번 레스프레드 애슐리 네, 선수가 단연 앞권이죠. 네, 균형미 좋고요. 근 네, 소헬 선수는 프레임하고 좋습니다. 볼륨감이 좀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파일 선수는 역시 프레임 좁고 허리가 두꺼워 보입니다 3번 사이체스트 오우! 이안도우 선수 강도 좋습니다 아우 에슐루 선수는 몸이 너무 이뻐요 볼륨감도 좋고요 네. 사이체스트 네. 소헬 아우메 선수 아우메 선수는 하체 컨텐츠좀 떨어지는 게좀 아쉽습니다 볼륨감은 있는데 자,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전반적으로 에슐루 선수가 눈에 띄고요 이 미나릭 선수가 좌측에서 세 번째인데 강도라든가 이런 볼륨감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네, 소열 선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은 좋은데 얇아 보이는 그런 건 있고요. 네, 백 레스프레드. 아 애슐리 선수 다리 대각으로 빼면서 힙 컨트롤하고 백 잡는 거 보세요. 역시 프로페셔널합니다. 아 멋있죠. 네, 소열 선수 볼륨감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네,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파웰 선수는 저희한테는 파웰 위원장이죠 좀 약간 어색하네요 네. 선수로서 저기 무대에서 보니까 네, 이안도 선수 그리고 마지막 아부다미랄 엔타이 오우 에쉴리 선수가 한번 배쭉 빨았다가 네. 네 파웰 선수도 나름대로 그래도 볼륨감하고 강도는 있어요 네, 네 소웰 선수 그리고 아우메 선수 자, 선수는 이제 기본 포즈 취했구요. 이제 자이 포즈입니다. 네, 소열 선수 좀 아쉽죠? 볼륨감은? 네. 에실루 선수 역시 포즈 좋구요. 이한도 선수가 강도하고 좋네요. 네. 네 파엘입니다. 네. 자, 이제 순위가 발표됐죠? 4위가 아우멧 에놀루 선수구요. 3위가 이한도. 그리고 2위는 네, 리버 미나릭 선수입니다. 네, 체코 선수죠. 그리고 영예 챔피언이죠. 미스터 유니버스 체급 오버롤은 미국의 마이크 에슐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 마이크 에슐리는 아노드 클래식에서도 우승하면서 저희 보디빌딩 팬들에게도 굉장히 기억되는 훌륭한 선수로 계속 업적을 쌓아갔던 선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끝부분에는 애슐루 선수를 비롯해서 오늘 체급 1,2,3이라는 선수들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